아아오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자 에. 에. 에. 피 에. Because it's sweet. 한스푼 4분의 1 e 가 f y 맛있게 냄스나 슬프해? 아, 이거 이스트때문에 그래, 이스트템야 이스트 무슨 냄새냐? Rubber stinky c l o h 무슨 냄 무슨 냄새나 무슨 냄새냐? 이 정도냐? 이이거때이안 우리 딴거 하자 뭐 하자? 냐이 정도냐? 이정도꽉이정이 정도냐? 이 <웃음> 잡고 있어요. 뭐. 아, 네. 아, 네. 이거 되게 고있 너무 좋아. Handprint. 아,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밀가루로. 어자좀 봐. 응. 좋아 좋아. 둘이 섞어서 하나를 만들자. <웃음> <웃음> 아. 아. 섞어주세요. 아. 이거 개무대. 이뻐져라. 되게 찰지다. 아빠, how w o u t you make a skeleton? That's what I'm doing. 이거 이거 이거 지 뭉크 같은 뭉크, 그지? I l 만들고싶은거 만면면돼 t I like t h i 샬롯 a r t I like this part. I like this part. 어 like this part. I l i 어 e this part. I l i 을 e this 오원들 Etsy 나its n e e 스윙 스윙있어 Off! 아니, 더운에 greed 셰컷으가다왜 검돌이 만들었어. 이거는 핀. 핀이고. 자, 이거는 삐. 삐, 이고 자, 이건 내가 만든무서 피자. 와, 이거 참, 참. 기름바. 페퍼링 기름바. 우와. 오, 예. 맛있겠다. 뭐어볼까 잘라. 어 어딜 좀저먹어지 shut up, do it down. Boom! Hmm? Do you think you could grow your hair long enough that you could create a heart? <laughs>